안녕하세요 K군입니다 오랫동안 사귄 연인들의 속궁합은 연애를 지속시키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죠 그런데요 남자들이 말하는 속궁합과 여자들이 말하는 속궁합이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여성분들은 적당한 굵기와 길이 그리고 남자의 테크닉을 속궁합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생각할 거예요 물론 여기에 남자의 비주얼까지 갖춰준다면 더더욱 좋겠고요. 두 사람이 함께하는 행위이다 보니까 아마 남자들도 그런 기준으로 속궁합을 판단하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분들은 사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기도 하거든요. 적어도 여성분들만큼은요. 남자들도 요 여자의 테크닉을 되게 중요한 속궁합의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여자들이 남자의 테크닉을 평가하는 요소 중에는 전히 속도, 강도, 그리고 자세나 스태미너 등등을 감안하게 되는데요 남자들이 평가하는 여자의 테크닉 기준은요 소리와 눈빛, 그리고 여자의 적극적인 참여 정도로 점수를 매길 수 있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자들에게 전이가실점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인 것처럼 남자에게도 여자의 적극적인 참여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어요 여자의 적극적인 참여 정도가 얼마나 속궁합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신기하게도 요 남자의 신체는 요 상황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변형될 수 있거든요. 분명 태생적으로 어떤 절대적인 사이즈를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 사이즈 안에서도 요 최소치와 최대치는 요늘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조종하는 것은 남자 스스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여자에 의해서 조종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여성분이 남자에게 속궁합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을 때 그게 단순히 남자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여자에게만 이 남자는 속궁합을 만족시키지 못해주는 남자일 수 있다는 거죠 A라는 여자에게는 약하다 라고 핀잔을 들었었는데 그 동일한 남자가 요 B라는 여자에게는 요 대단하다 라고 칭찬을 들을 수도 있거든요 분명 절대적인 속궁합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같은 남자라고 해도 요 여자의 조종에 의해서 동일한 남자가 더큰 만족을 여자에게 줄 수도 있고요 불만족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성분들도 이미 느끼신 거겠지만 내 남자가요 매번 동일한 만족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요 이 정도였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여자가 만족스러울 때는요 내 남자가 어떤 성적인 욕구에 자극을 분명히 받았다는 증거일 거고요 남자의 그 성적인 욕구를 내가 극대치로 끌어올려 준게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내 남자가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그건 어쩌면 내가 남자에게 충분한 자극을 주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과는 다르게 남자들이 말하는 속궁합이 잘 맞는 여자는요 두 사람이 함께 할때 자신의 흥분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여자를 말하는 걸 거고요 그리고 그 흥분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행위에는요 행위 전에 대화나 눈빛을 통해서 남자를 자극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행위 중에는요 소리와 눈빛 동작을 통해서 남자의 흥분지수를 지속시켜주는 걸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요 잠자리 행위를 남자가 주도한다고 생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흥을 도두어주고 자기의 성적 욕구를 극대화 시켜줄 수 있는 여자를 나와 소공합이잘 맞는 여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속궁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두 사람이 함께 느껴야 되는 거겠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내 상대가 더 흥분되겠지를 배려해주고 있으면 내 상대의 흥분지수가 높아져서 그 영향이 똑같이 나에게 전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속궁합도 요 연애처럼 내가 상대를 위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하는 행동들을 했을 때 속궁합지수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덧붙여서 우려하는 마음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남자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내 남자에게서 속궁합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계시고 내 남자가 좀더 나를 만족시켜 주길 원하신다면 그래서 내 남자를 어떻게든 바꿔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에게 이런 방법을 잘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종 어떤 분들이 나는 그렇게 할 바에는 사랑하지 않겠어 나를 보고 그대로 좋아하지 않는 거라면 그런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단지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해서 하는 경우라면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남성들은 요 여성들보다 판타지적인 욕구가 더 강해요 그런 남성들의 판타지를 이해한다는 건 다소간 여성분들에게 무리가 될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소궁합이 잘 맞는 것도 요 결국은 내가 좋고 싶어서 하는 거라면 조금 노력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